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16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여전히 정겨울은 죄송하다고 사죄하네요. 도대체 1화부터 지금까지 겨울이는 죄송합니다를 몇 번을 말한 건지요. 이제 통쾌한 복수의 시작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분노의 마음을 추스리고 16화 리뷰 시작합니다. 쓰레기 남유진과 남유진 엄마는 어떻게든 겨울이를 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남유진의 할아버지인 남만중이 겨울이를 끝까지 챙기려고 노력했죠. 여기서 의미심장한 대사가 나왔는데요. 남만중이 계속 겨울이를 지키려고 하자 남유진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 겨울이를 감싸세요? 혹시 그 집안에 책잡힌거나 빚진 거라고 있으세요? 이 말을 듣고 남만중은 화난 표정을 보였죠. 그동안 남만중이 정겨울을 참 아꼈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의 남만중은 정겨울 집안에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던 것 같네요. 아니면 어떤 사고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은 차차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이번 화에서 주요 포인트는 서태양과 정겨울의 인연이었죠. 그런데 오늘 인연은 오세린이 만들어줬는데요. 서태양은 정겨울의 그녀가 겪고 있는 아픔의 순간을 알게 되고 눈물까지 보게 됩니다. 아마도 17화에서는 마음씨 착한 서태양이 오세린에게 정겨울을 괴롭히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하겠죠. 당연히 오세린은 듣지 않을 테고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할 것입니다. 서태양은 그런 오세린을 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바로 두 사람이 같이 유학을 가서 정겨울 가족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 아끼던 동생인 오세린도 진정시킬 수 있고 불쌍한 정겨울도 조금 마음이 놓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오세린은 서태양이 같이 유학을 가자고 하자 그동안의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들고 설렘으로 가득해집니다.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오세린은 서태양의 사랑만 있으면 되는 캐릭이기에 이제 서태양이 자신을 여자로 봐준다는 생각을 하며 기뻐할 텐데요. 그런 오세린의 좋은 꿈은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악당 주에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에라는 정겨울을 물리적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 공격에 서태양이 정겨울을 대신하여 당하게 될 것이고 큰 부상을 입어 병상에 오랫동안 눕는 스토리로 진행될 것입니다. 결국 오세린은 혼자 유학을 갔다 오는 그런 내용의 전개로 나갈 것인데요. 정겨울 오세린 주에라 이세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될런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오세린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세린이 정신 차리고 주에라를 철저하게 밟아주기를 바라신다면 달빛드라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